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재입니다. 오늘 IJ에 와서 어, 카메라 저기 경광등, 어, 경광등 제어하는 제어 것 때문에 카메라에서 경광등 제어하는 거예요. 지금 접전 방식에서 드라이 컨테이너로 지금 바뀌어서 어, 하여튼 뭐 이렇게 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위. 경기남부지사장 와있고이메라에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서 지금 테스상하는 모습 영상을 보고. 이습 보고. 있습니다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네상을보이보겠습니다을 보고. 이해 보고. 이 출력 한번 해봐. 오케이, 되네. 이제 되네. 아, 꺼 보세요. 꺼 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저제 10초에 초에왜 자동으로 아니지. 꺼지는 거야? 강지데미지 오케이. 다시, 아, 이제 되네. 다시, 다시 오케이. 아, 아, 다시 한번. 아주 좋아. 아, 응. 릴레이 배선이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좀더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 음. 이쪽이, 이제, 플러스인가? 이쪽이 플러스. 예, 빨간 예, 게 플러스. 검 플러스. 은게 마이너스. 예, 플러스하고 예, 마이너스는 마다... 이쪽, 아래쪽으로 예, 연결을 하고요. 이쪽은 카메라로 나가는 DO. DO. DO가 이제 연결이 되고. 네, 예, 여기. 음, 아래쪽으로는. 컴. 이제. 아랍타 쪽에 컴. 아랍타 하... 마이너스에 컴하고, <웃음> 그렇죠? 그 이쪽은 아답터가 아니고 이게 어댑터라고 보면. 어, 아, 그래픽 그 저는 예. 그, 거기 그 마이너스하고 어, 카메라 쪽에 아답터 15V 네. 예, 그, 카메라 쪽에 이제 그라운드. 접그 예. 알람 아웃의 그라운드로 그라운드. 로 나가는 겁니다. 카메라 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plus, minus, ingeniero, ingeniero, ingeniero, ingeniero, ingeniero, i n g e n 게되 r o ingeniero, ingeniero, ingeniero, i n g e n i i n g 김정인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